자, 전 시간에 의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이제 보시면. 어, 관세의 기말재고 현황이 다음 과 같다. 품목별 저가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기말재고 자산, 여기서기말적고를 물어보는, 평가수수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뭐 원재료, 원재료는 A를 투입해서 제품 A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 B를 투입해서 제품 B가 생산이 된대요. 어, 제품과 원재료가 있네.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적합법의 그 적용 내용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 A, 제품 B를 가지고 어, 비교를 해보면, 제품 A는 제품 A가 원재료 A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품 B는 제품, 원재료 B를 통해서 제품 B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일단 원가는 13,000원, 13만원, 10만원, 11만원, 8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시는 가는가치를 보니까. 12만원, 8만원, 12만원, 7만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평가 손실을 계산할 때첫 번째로 이걸 먼저 우선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나와, 나오면 원재료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2만원 평가 손실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제품은 만원 원재료는 2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b 를 볼까요? 우선평가를 하죠 여기서 평가 손실이 안 나와요 그죠? 여기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네 됐죠? 어, 그러면 평가손실 금액은 이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재고로 평가되는 금액은 어떤게 될까요? 기말재고. 결국엔 기말재고 평가된 금액은 제품 A에 대해서는 요걸로 기말재고가 평가가 되고 원재료 B는 요걸로그 다음에 제품 B는 평가 자체를 안 했잖아요. 요걸로 평가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렇죠그 기말재고 금액은 요거 요거 요거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말재고에는 제품 언제로 반제품 제공품 다 기말제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실을 저 평가하게 되면 결국 이 금액이 요걸 걸로 이제 떨어지니까 그죠? 어, 기말제고는 저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기말제고 금액은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합한 금액이 되겠네. 이게 이제 기말제고예. 요 여기서 평가 손실은 이 금액이 되고, 그죠? 평가 손실은 3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물어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기말적으로 물어봤고 그죠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게 되면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지만 물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자체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둘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기말적으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네가지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안유통의 대한 유통의 상품관련 자료가 다 아, 사, 아, 자료를 활용해서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와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한번 찾아봐라. 기말 재고 매출원가 두 개를 물어보는 거네. 그다음에 정상 감모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는 비용으로. 여기서는 매출원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정상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지만 비정상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소한 말들이 나와요 취득 원가로 파악한 기말재고 수량감소를 조정한 후에 순실형 가능가치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그다음에 평가손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수량감소를 조정한 후에 순실형 가능가치 이게 순실형 가능가치를 얘기하죠 근데 수량감소 후에 즉 감모 다음에 순실형 가능가치를 아 저기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재고자산을 가지고 이제 볼 때, 기초재고가 일단 7만 8천 원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단계 매입액이 15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는 4만 3,500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매출원가는 18만 4,500 원이 되겠죠? 어, 일단 여기까지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보니까, 기말재고를 가지고 보니까, 일단 간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간모손실은 두 가지 원가성이 있을 때하고 원가성이 없을 때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 그 다음에 원가성이 없으면 기타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평가 간모 후에 기말제고가 되는 거고 그 금액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그래서 순실현 가는가치즉 원가와 순실현 가는가치중 작은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건 단가예요. 거기다가 실제 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평가 간모 후에 기말제고가 될 거야. 자 그럼 저 평가손실은 뭐냐면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평가손실 금액이 나왔죠 1500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평가손실 당연히 매출원가가 되고그 다음에 간모손실 중에서 원가성이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원가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상간모잖아요 이게 정상간모예요 그래서 2000원을 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수량감소를 조정한 후에 순실환 가는가치즉 수량 감소, 그 다음에 순시한 가능 가치, 이게 이 금액이에요. 평가 감모 후의 금액이야. 여기서 말하는 수량 감소를 조정한 후의 순시한 가능 가치가 요거예요, 이거 요거 이거 지금. 그죠? 수량 감소, 그 다음에 평가 순시한 가능 가치, 그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그 용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용어 있죠? 그 용어가 정확히 뭘 파악하는지 그걸 이제 보잔 얘기야. 그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림 안에 어떤 금액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88000이 될 거야. 어?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수량 감소를 조정한 후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수량 감소를, 어, 수량 감소한 후에 순실현 가능 가치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응. 음,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응. 음,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음, 음. 다시 한번 자료를 볼게요. 자, 자료에서 보면, 취득 원가로 파악한 기말재고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평가 감모를 하기 전에 금액이 겠죠 43,500원. 그죠? 그니까 요두 개. 이두 개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의미. 그죠 여러분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43,500원이 그 수량 저거 봐. 취도 원가를 기준으로 한 기만 재고가 된 거고. 그죠?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기억을, 어, 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 한번 보란 얘기예요제 말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가 얘기했던 수량 감성을 감안한 순식간의 가치가 되는 거죠. 저게.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원가성 있는 감모 이게 이제 매출원가에 이제 포함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좀 머릿속에 좀 각인을 좀 시켜 놓으세요.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거. 자, 그럼 이제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어, 보니까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순신한가는같치는 16만원. 음, 그 다음에 16만원에 매입한 게 있네요. 음, 그래서 1년 만에는 16만원. 음, 여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네. 매입이 160만원이에요. 16만원 이 아니라. 요거, 요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그 교재는 에 160으로 돼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장부상 재고 수량은 200단이지만 재고 실사 결과 수량이 어 190단이고 그 다음에 순신간에 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단기 비용 중에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을 할때 그러면 결국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네. 어 2년도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1년 말 재고자산은 2년 말에 모두 판매가 됐다. 여기서 일단 간모에 대한 수량은 나왔죠. 간모 어, 손실은 200에서 190, 10개가 인식이 될 거야, 아마. 음. 그 다음에, 어, 평가 손실은 2200원에서 1900원으로. 즉, 100원, 200원, 아, 300원이구나. 300원씩 되겠죠. 음. 먼저 이거 먼저 파악을 하고. 자, 재고자산 쪽에서 보시면, 일단 기말 재고가 20만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은 4만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순실현 가능 가치가 기말재고에 대해서 지금 2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손실 가능 가치가 16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가 없이 4만 원 인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기말재고는 16만 원이 될 거야. 그렇죠. 일단 1년도에 기말재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년도로 넘어가면 저게 이제 기초재고가 되겠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게 16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원가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기말제고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음. 일단, 200개가 장부상으로 있선, 아, 있어야 되는데, 190, 190개가 있으니까, 간모 손실은 저만큼 인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이제, 요거 순시형 가능가치, 2200원.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제, 어, 책에 보면, 순시형 가능가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 이게, 까지 <웃음> 순시형 가능가치, 1900원. 글씨가 그 조금 안 보이겠다, 저게. 그죠? 음. 여기 1900원이에요. 교재를 보시면. 그 다음에, 원가는 2,200원. 그래서 그만큼 평가 손실이 이제 인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의 금액 이렇게 계산된 금액 있잖아요. 즉 2,200원 그다음에 200개. 이렇게 계산하면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 인식하기 전의 금액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총 44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는 여기에서 이 44만 원을 빼고 나면 132만원이 나오는데 이 132만원은 간모와 평가를 하기 전에 기말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요 금액, 44만원은 이 전체 금액이에요. 이 전체 금액이 44만원인 거야.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 판매가능재고에서 요거를 빼고 나면 기말, 매출원가가 이제 나오겠죠. 즉, 이 매출원가는 아직 평가 손실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자,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을 이제 여기 매출원가에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 평가 손실은 190단위, 요거, 요거.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2200원에서 1900원 떨어진 거, 어, 그만큼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면 57,0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두 개를 합하게 되면 1377000이 뭐가 되냐? 매출 원가가 되겠죠.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뭐 계속 봐우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1,700 아니 1,700, 176만 원 그게 판매 가능 재고예요. 그다음에 평가 감모 후에기말 재고 그거는 실제 수량, 거기다가 순실원 가능 가치를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모 손실은 1 0단위가 이제 간모가 됐었죠. 거기에 2200원씩. 그죠? 그러면 간모 손실이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전체 판매 가능 재구에서 저 빨간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재현 시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능 재고에서 요거 요거. 요거는 평가 감모 후에 기말 적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저거 빼버리면. 즉 빨간 그림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찾아가지고 평가 손실을 구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 두 개를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찾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찾을 수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찾을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아요. 저거는.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구하는 게 편하겠다 싶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같은 패턴의 문제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26번 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료는 나온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기초 매입, 단위당 취득 원가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이 금액은 총 금액이죠 또 곱한 거자 그리고 판매 수량은 90개, 기말 실사는 8개가 어, 8개이며 시, 실제 재고 수량이 8개가 80개겠죠 다이당 어, 순시원 가능 가치는 480원이다 그리고 관세가 아, 8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 여기서 비용총액 물어봤어요. 비용총액. 뭘 물어보는지 그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찾을 때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 여기서는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시한 가치는 480원이고요. 자 기반 재고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기초에 20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이 80단이고요그 다음에 판매를 90 단위를 했어요 음. 그래서 기말은 어, 10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저기 8개 왔구나 음. 기말이 10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수량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개가 있대요 음. 그럼 2개만큼 감모가 있었던 거네 감모가또한 거야 두 <웃음> 개죠 음. 자 그러면 기말적으로 한번 볼게요 음. 장부상 원가와, 그 다음에 순수간을 가는 가치를 통해서 평가 손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개와 8개를 통해서 간모 손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모르는 게 뭐냐면, 장부상 원가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이게 480원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개, 8개는 우리가 기말재고를 통해서 구했죠. 그럼 저거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고자산 계정이죠. 판매 가능 재고, 제고,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의 합계는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자, 저거 비용이고, 저거 비용이고, 저거 비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 매출원가, 얘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던 또는 기타의 비용이 들어가던 어쨌든 비용이야. 얘도 그 다음에 매출원가 당연히 비용이고요 그죠. 이세 개가 다 비용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그러면. 요금을 빼주면 나머지가 비용이란 얘기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다가 너무 곱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뭐냐면 평가 간모 후의 금액이에요, 그죠 평가 간모 후의 금액을 빼주면 나머지가 다총 비용이 되겠지 뭐,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을 빼버리면 그러면 적금에서 이걸 빼고 나면 다 비용이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됐죠? 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금방 구해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죠. 근데 사실 뭐,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긴 한데 이 장부상 원가가 장부상 원가가 여기 순실형가는 가치가 아니라 그 밑에 있다면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장부상 원가로 해야 돼. 그땐 평가 손실이 없으니까. 그쵸? 여기서는 이게 여기 위에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계산해버리면 바로 나와버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저기 위에, 위에 올라가 있다면, 480원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는 요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뺄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8개에다가 장부상 원가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저만큼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장부상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총평균법이니까 580원이 된대. 그죠? 그럼 결국 저 장부상 원가는 순실형 가능가치보다 높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게 맞았어. 여기서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580원이 480원보다 낮다면 장부상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자이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하셨죠? 여기에서 평가 간모 후의 기말 재고를 빼주면 되는데 평가 간모 의 기말 재고가 실제 수량 곱하기 순실현 가능 가치일 수도 있고 장부상 원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자료에수 나왔으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그냥 빼주면 여기서 답은 쉽게 나와. 그렇지만 만약에 장부상 원가가 여기서 580원이 나왔지만 480원보다 낫다면 8개 곱하기 그 금액을 곱해, 곱한 금액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걸 빼줘야 되니까. 그죠? 음.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걸 빼주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 초액을 물어봤으니까, 아,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들이 잘 그려져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거 빼면 되는구나, 이거 뭐 더하면 되는구나, 또는 뭘 찾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7번 문제, 어, 1년 초에 설립해서 단일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는 관세가 1년 말에 상품 재고에 대한 자료가 담고 같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확정 판매 계약이 있네요. 어, 확정 판매 계약분이 있나 보다. 그죠? 자, 그리고 40단위는 취소불능의 확정배, 아, 확정판매 계약을 하고 있대요.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0개네.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판매비용 발생하지 않는데, 단위당 8 0원의 판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떤 부분? 확정판매 계약을 맞은, 어, 계약부는, 계약부는 판매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요만큼 판매비용이 발생한대. 결국, 일반 판매부는, 어, 거기에 대해서, 그, 저기 봐, 판매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확정판매부는 판매부대비용이 없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 판매, 확정 판매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 이제 보는 거예요. 순실은 가는 가치를 먼저 보면, 750. 거기에서 80원을 빼고 나면 670원이 될 테고, 확정 판매분은 그냥 690원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득 원가는 둘다 똑같겠고요. 그럼 다이나 평가 손실은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30원이 나올 테고, 그죠? 그 다음에, 확정 판매물에 대해서는 10원이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어, 여기서는 1800원, 여기서는 400원이 되겠죠. 평가정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지. 뭐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마치는 걸로 하고, 28번 문제를 이제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28번 문제. 어, 관세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사법에서 수량 결정하고 있는데, 간모 손실 파악을 위해서 입출구 수량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어, 실제 결, 수량이 90개였고, 그 다음에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 차이 중에서 30%는 정상. 이거는 매출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0%는 비정상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단가 결정 방법 총평균법을 채택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단위당수시한가가치가 어, 12,000원이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관세는 재고산 평가 손실과 정상적인 간모 손실을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정상 간모와 평가 손실 두 개가 매출 원가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초,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재고에 대한 사항이 나왔어요. 자료는. 그리고 실제 수량이 90개였으니까 총 간모는 30개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간모 중에서, 간모 중에서 30%는 정상이니까 매출원가에 들어가요. 그게 아홉 개요. 아홉 개. 9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21개는 비정상인 거죠. 결과적으로. 음. 자, 그다음에 총평균법을 이용한대요. 그리고 순실원가능가치는 12,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손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감모는 아홉 개에 대한 감모손실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말재고 그 다음에 감모손실 일단은 120개 90개 차이만큼 감모가 이제 발생할 테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원가 순시한가는 가치를 가지고 평가손실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저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가성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나눠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평가감모 후에 기말재고 저거는 저렇게 계산이 되고 이것도 계속 봐왔던 거니까 음. 자 그럼 장부상원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뭘 보니까 총평균법을 가지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기초와 단기 메이백을 전체 수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당 12,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 58만원과 567만원을 더한 것을 500개로 나눠주겠지. 그럼 저거는 12,500원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순시형과는 같이 자료 나왔죠? 12,000원이라고. 그러면 평가수실은 하나당 500원씩 나오겠네요. 음.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그래서 보면, 일단 감모 손실 중에서 기타 비용에 빠지는 놈이 있겠죠. 원가 원가성이 없는 애들. 그죠? 걔는 기타 비용에 빠지게 있고. 그럼 나머지 평가 손실,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 그다음에 매출원가.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얘 얘, 얘가 다 매출원가에 들어 가는 애들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처럼 전체 금액에서 음. 평가 감모 후의 금액. 그리고 원가성 없는 감모 요걸 빼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요것만딱 떼어내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럼 쟤네들이 다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쟤네들을 계산해 볼까요? 간모 손실. 먼저 원가성 없는 간모는 21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죠. 그리고 하나당 얼마 원가 구했으니까 총평균법에 따라서 12,500원. 그러면 이 원가성 없는 간모는 451500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간모 후의 기말제고는 어떻게 해요? 실제 수량에다가, 그죠? 뭘로? NRV. 즉,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곱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890-000이 되는 거야. 결국 저두 개의 금액만 찾아내면 기초제와단기 매입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빼주면은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를 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뭐냐면 매출 평가가 될 거야. 결과적으로 이금액,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감모 후 이금액.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죠. 이거. 요거 얘들이 여기저런 이게,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을 빼준 거죠. 계산 자체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딱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면 쉽게 풀수 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자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료 정리를 잘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 그 우리가 아까 그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제대로 써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제깍제깍 써주면, 그러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자, 여기서는 1년도와 2년도에 상품 관련 자료가 담은것 같다 해서 보시, 보니까 1년도에 기말 재고는 400만원. 단위당 원가는 1000원짜리고. 그다음에 2년도에 매입액은 1150 50만 원. 그다음에 매출액은 1500. 그다음에 여기서 단기 손익 물어봤어요. 어 장부상, 아 장부상 상품 수량은 4000개. 그다음에 어저 쩌다주써 있죠. 그리고 단기 손익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총 비용 물어본 거 아니에요. 총 비용 물어보는 거 우리가 봤었죠. 총 비용. 총 비용에는 감모도 들어가고 평가도 들어가고 매출원가 들어간다. 세개 합이 총 비용이었죠. 단기 손익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매출액과 매출원가, 기타의 비용 다 포함된 거야. 그게 단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매출액 수익이고, 그 다음에 총비용, 매출원가, 기타 비용. 걔네들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 기초, 아, 어, 저, 1년도에, 즉, 여기서는 2년도 매입액과 매출액, 2년도, 1년도와 2년도의 상품 자료인데 1년도 기말 재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2년도 기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기초 재고는 1,000개, 아, 저기 뭐 4,000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매입액에 대해서는 9,200개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장부상 수량이 4,000개 있었대. 장부 수은 4,000개인데 실제는 3,500개. 그래서 간모는 500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원가를 보니까 단일당 1,500원 아, 예상 판매 가격은 근데 300원의 판매 비용이 발생하니까 순실형 가능 가치는 1200원이 될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요것까지 잘 여기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수익과 비용을 다 물어본 거다. 그죠? 수익은 매출액을 꼭 어,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부상 원가를 먼저 파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순실형 가능 가치 나왔으니까. 먼저 기초에 4,000개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을 9,200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봤더니 선입선출법을 쓴대. 그죠? 선입선출법은 어떤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죠? 어, 그래서 판매된 게 4,000개, 5,200개가 판매가 된 거야. 여기서, 어, 보니까 어딨 음. 음. 상품, 기말, 어, 기말 상품 수량이 4,000개. 그 다음에 실제 재 어, 재고조사 결과 3,500개. 그러면, 기초에 4000개 있었고 그다음에 단계 매입액이 9200개 있었어요. 그리고 기말에 4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으로 그럼 결국 팔린 거는 몇개라 얘기요? 9200개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9200개가 요거 요거 여기 팔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 기초 4000개 일단 팔렸고 선입선출법이니까 2,4,000개 팔렸고 그다음에 매입한 거 5,200개 팔렸으니까 나머지 4,000개가 남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기말이 남아 있는 건 언제 사온 거냐? 이때 사온 거란 얘기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단가는 얼마짜리? 1,250원짜리란 얘기야. 어디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장부상 단가 이제 구한 거야.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실원가는 가치를 구했어. 여기 자료 나왔으니까, 그러면 장부상 단가가 필요해. 그러면, 원가, 선입선출법에 단가 결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장부산 단가가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어야 돼.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지금. 그죠? 렇 자, 그러면 이제 재고산 그대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기초 400, 단기 매입 1150.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있는데, 4,000개에서 350으로, 아, 4,000개에서 3,500개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 찾았죠? 1,250. 그 다음에 1,200. 그러면 그만큼이 뭐냐면 평가손실이 되는 거니까 매출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간모손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출원가 원래 매출원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단기손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빼주면 돼 그럼 여기서 파란 부분이 뭐예요 총비용이죠 결국은 파란 부분이 그럼 결국 저걸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평가간모 후에 기말적으를 빼버리면 되잖아 어디 여기에서 저 우리가 총비용 구하는 건 봤잖아요 저걸 빼버리면 돼요 그럼 결국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 어, 3500 곱하기 1200이니까 42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총 비용, 요걸 이제 빼주게 되면 결국에는 총 비용은 1130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그,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그거 빼주면 돼요. 1140만 원.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제일 구하는 게 뭐냐면 총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총 비용을 돌려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매출액을 매출액이 있을 때 단기손익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단기손익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총비용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